중성 이병 A 구모는모월모일 도우소대로 전입을 명 받았습니다. 이예 신고합니다. 중성. 어 신병 나 소대장이야. 눈도 오는데 얼른 들어가자. 예 알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축축축축 불어 심기. 이병 심기. 신병 데리고 왔으니까. 교장 같이 올라가가지고 교육 좀 시켜 교장도 좀 둘러보고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나 간다! 중성야 병사끼리 그런 거안 해도 돼 내가 니마맞님이고 소대장님이 교장가서 교육하라고 했으니까 빨리 가자! 나와! 예 알겠습니다! 요러쿵조러쿵 요러쿵조러쿵 요러쿵조러쿵 요러쿵조러쿵 요러쿵조러쿵 요렇쿵 저렇쿵 요렇쿵 저렇쿵 요렇쿵 저렇쿵 요렇쿵 저렇쿵 어다왔다 이거 계단 올라가면 교장이야 이거 계단이 너무 가파른 거 아닙니까? 우리 교장 계단이 좀 빡세긴 해. 어 여기 눈썹였다. 신명 여기서 썰매 탈래? 죽지않나 신명 빨리 올라와 빨리 썰매 타러 가자. 신명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본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휘이. 그게 썰매입니까? 어 신명 나 이거 타고 내려갈 테니까 너도 저기 뒤에 있는 거 타고 와 간다 슝아 죽을뻔했다 개신사 신명 너도 빨리 내려와 친놈인가 신명 뭐해 빨리 내려와 와우 네네네 네, 네, 갑니다 으 절프닥 호다다다다 신병 신병 괜찮아 심기병님 저는 괜찮습니다 10분 있다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들어가십시오 신병 안돼 왜 그래 눈좀 떠봐 안돼 눈좀 떠봐 안돼 신병 아까 일은 내가 미안하다 과자 사줄 테니까 마음 풀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히 먹겠습니다. 옴옆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옴 남은 것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됩니까? 내가 준걸 남기겠다, 응? 응?